늦은 시간까지 관심 가져주시으 우리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. 충실하게 설명할 건 설명했고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네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또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. 어차피 내 죄는 검찰이 증거를 확보해놨을 정도로 확실하기 때문에 기소가 될 것이 분명하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. 자신의 죄를 이렇게 명백히 알고 있는 피의자는 흔치 않은데 이재명은 역시 변호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자신의 죄를 감출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듯합니다. 다만 이재명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것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판사를 또 돈으로 매수해서 자신의 유죄를 무죄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반드시, 대비하고 있어야 할중요